야, 이 나이야, 나 야, 나 와, 근데. 뭐 아니겠지? <웃음> 어, 다행이다 아, 어, 뭐야 아, 상담나 <웃음> 어, 나 <웃음> 어, 시발, 시작, 진짜, 와레르 노래 바꿔야겠다, 나야 이거 관절 센터지 나 영어로 해놔서 안 모르겠어 뭐지? 뭐지? <웃음> 컨트롤 센터면 관제 센터 맞는데? 관제 센터이다에 내 점수 500점을 걸게 센터만 봐도 관제 센터인 거다 나오지 않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참나> 존나 못생겼다 <웃음> 분위기 파악이 그렇게 안 돼, 나이가 거보이 같이 거 같지? 둘라 더러뉴실로대머리 네, 대머리예요 네. 뭐지? 학교에 머리단다 심하게 한다고 한번 밀어가지고 저희 지금 링 뭐라 해요 헌덕한테 삭발로 벌점 받았구나 맞아요 어, 씨발 저게 뭐야? 와! 아, 개벌레 새끼 쌉벌레 벌레벌레와씨발아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아, 진짜? 아, 아 엄마야 아, 미꺼 뭐하고? 미꺼 뭐하고? 미아 뭐하고? 하하하 진짜 전쟁에 넣어서 이.. 하하네씨발아가 뭐야 야아 아, 너무 더러워 그래 욕설 친거하자아 그럴 수 <웃음> 있죠 이때까지 수안 먹었어 음, 그럴 와. 수 있지 아는진리 바로 정었네 심리적 갓팀이냐 오야 씨.. 와 아파 리자드의 따까리 리자드의, 리자드의 따까리? 대상해 <웃음> 네, 야 살려줘 오다이고 이거 슬플릭 빠졌다 수익 일단은 오우 씨X <웃음> 뭔데 볼 수가 있는지? 오 살려줘 <웃음> 아 이게 뭐야 얘내 거야 요 휠팩 메리 싸지 말이래 나이스 일 개새끼야 왜 묘가지고 겐지게 피 겐지게 피상처왔어겐야 힘들어 여기 컷 겐지게 피 겐지 컷분피컷 리퍼 아. 어, 뭐. 뭐라고? 리퍼 어. 존나 잘한다고 존나 <웃음> 좋아 너가... 내 다리야. 메신님, <웃음> 일로 와서 빨대 복싱 좀 해주세요. 약간... 까먹긴 좀... 약간... 까먹긴 좀... 아간 까먹긴 좀... 아! 간 까먹긴 좀... 아먹긴아까먹아 좀... 까먹긴 좀... 아, 먹긴 좀... 까먹 왜? 관투 관대. 안, 안 돼. 안 돼. 흔들린다 돼, 돼, 돼. 돼. 안 돼요? 아, 제발. 베르스 님 와봐 와봐 와봐. 빨대 도킹 빨대 도킹 도킹. 도킹 플리즈.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목소리> 가. <가시. 올라와, 가시. 목소리> <가시. 목소리> 야, 견제 개 핀데. 빨대 도킹 좀해 주시지. <목소리> 아, 죽었구나. 근데 이거 밀있겠는데 <목소리> 가는다. 석가능뭐 가는, 아까. 가는, 미뉴 캐리 머신 미뉴. 제 능력의 증명아지. 두 번만. 두 번만 하면 이겼을 것 같아. 아, 다 이미 이긴 것 같애. 플래그 세워버린다 와이. 상대 게인지는 자탄에 나노인지 여러가지 씨브레 도킹해주고 다스킹해줬는데 아, 개벌레서 어, 메르시한 게더잘살것 같다 야뭐야라컷 오늘 어, 어, 어떻게 루스를 못하지 나 맞아 맞 어, 빨리. 빨리. 다 말이 고해 드리죠. <목> 냠냠. 그, 맞대? 어 야, 필름, 이거. 저점 때, 저점 거점 때. 저점으로 때, 그냥. 아, 치라고? 어, 씨. 이거 어떻게 어, 해? 이게 뭐야? 아, 나다 살려주면은 캐리해드림. 안 되겠네. 살렸어요. 캐리하세요. 어? 잠시만. 나 이걸 진짜, 이걸 이걸 진짜 살린다고? 없어, 아, 지지마. <웃음> 어, 에, 아, 에, 아, 음. 근데 팀원이 다 죽고 살려서 아쉬운 거죠. 죽고 찾는데, 오 잠만 이걸 진가 잠만 더 미세라 이빨로 쓰게 물었어요. 난 가려가 비벼. 아, 발치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빨빨때빨빨때 그냥 계속 도킹하고 있어 갈게. 빨리, 나이스 나이걸불수 없지 불수 없지. <목소리> 야 이걸? 이걸 탱커들이? 이걸 탱커랑 리퍼가? 와 이걸 탱.. 이걸 탱이랑 리퍼가? 와.. 버스찬 메르신 이거 정도 틀있다고 맞아 네가 마지막에 비빈거 그 다음에 우리 다리아가 밟은거 야 이거 입막이라네 이길려면 입막이다 답은 입막 나이스! 나이스! 남겨! 다지오시지마다까오지마 설마 빌리겠네 이거어야 좀.. 좀, 좀 나피거든? 어씨마 아, 이게 뭐야 아한 번만 살려줘 아, 할만해 할만해 우리 모이라 잘한다 잘, 잘, 잘. 나이스 액션 빔킥마네킹마네야 우린 졌어 플래그 플래그 플래그 우린 졌어 우린 졌다구 졌어! 우린 졌어! 우린 졌어! 졌어 우린 졌어! 어차피 붙것 같애! 안 돼! 이 누가 봐도 우리가 졌어! 나이스! 고기 할라다가 그냥 묻혀버리고 동기다씨발 아, 드립도 묻히겠어 진짜 어, 아, 아. 그 나왔다 그의 나의 맵이 나왔다! 어우 씨발 이렇게 그고안 될까? 그거 있으니까 이제 다시 아래를 막기 위해서 이거밖게야괜찮네 근데 한조는 그 뭐지 갈래와살이 없어진 후로 항상 항상 1, 2키어여가지고 애가 항상 2키어는 지켜 지켰던 애여서. 근나 갈래와살이 더 좋은데. 나도 갈래와살이 더 좋은데 솔직히 갈래와살이 없어지고 애가 좋아진 건 애가 좋아진 건 팩트임. 속속팁은 좋아하던데 뭔가 한방지없어졌어여기도 파라 나왔다. 파라. 어, 엄마, 씨, 딸려나, 오 마이. 딸려 맞다. 파라. 내데 파라 커, 파라 커. 무슈커, 무슈 사람 좀사 사람 좀사 사람 좀사 사람 나 파라. 야, 아이, 아, 아, 우이랑조라이사 처음에. 이사 아, 진짜. 야, 받아는데 이거 안 돼? 야! 야, 이 개새끼들아! <웃음> 아, 네, 이거. 무일한 힐. 뭐야붕 대리님, 일로와. 어, 힐도 없다. 라해게요 어우, 씨 이게 뭐야. 분노 살해 버려요. 가야, 설, 가야, 설거지. 빨리. 오케이. 어... 아, 뭐야, 뭐야, 뭐야. 방가자는는 같은데, 뭐이라가매리이 없어, 매일이 없어, 매일이 없어, 하일이 없어, 매일이 없어, 매일이 없어, 매일이 야, 어 매일이 어 그래도 나오케이오케이오케이아 근데 일이상어거있어 그래? 우리 이리베이스 우리, 우리 쪽에 이상어거있어 매일이 없어, 아! 일이 없어, 매일이 없어, 매일이 어 나이스.. 믿고 있었어 파라다! 어. 파라다 보러 가다어씨발 네. 졸라 아파요! 어 조심조심 조심 아. 와. 와. 야, 메리, 아 메리스 딱초다 메리스 어색히 딱다구아 진짜 여기. 이게 뭐야 아 한번 <웃음> 어, 살려주세요! <웃음> 아, <웃음> 지 말고 아씨발 아, 아, 아, 진짜 유진옥 해도 그래! 죽 죽으면 대머리? 응. <웃음> 나이스 뭐야 오케이다 맞는 거. 야호, 고정, 고정, 고정, 고 보이라 잖아 <웃음> 보이라. 지금 나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안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오, 웃음> <시애. 시애>. <웃음> <웃음> 도착 한번만 아. 야 포화있어 좀만 붙여줄래? 포화 들어 갈게 여기 버스는드 붙어있어 괜찮아 <놀람> 나이스 맥크리커 미안 맥크리커 쉬면 나 포화 쓰고 택을... 있게 <놀람> 뭐야 이거 포화 안 써도 되겠는데? <놀람> <안>, 잠만 <놀람> 어우 모이라 <뭐이라니>. 와, <놀람> 모이라닌 다 죽어버려 안필로 라2필라 2빌라 아우 씨발 맞아줄게 아우 씨발 <놀람> 나이스 일단 됐어 일단 됐어 이건 됐어 이건 이겼어 아, 잠깐만 플래그세워버렸다라 어, 씨발 졌어나 <웃음> 어떻게 영웅 바꾸려고 했어? 상관없어. 어어어어, 이렇게... 어... 이게 이렇게... 이러, 이러면 안 돼. 내가 이거 플래그세웠어요 설마... 어... 내거 연호님, 연호님, 어호님 어, 씨님연 야. 님저호 뭐야? 있어, 아니, 연호님, 연호님, 연호님, 연호님, 연호님, 연호님, 연호님, 9까지연호가 연호님, 연호님, 연호님, 연 막, 공둘라 많아요. 고, 고, 고, 고, 시니, 우리, 우리, 우리 공세 개야, 이제.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우리, 우리, 가리아리 우리, 우리, 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방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스파 스 나가도 사랑해 야, 와 진짜 당신 댄스쩔어. 아이고 이거 멜시 아스짜이 이거 보 이거 거이가나 본다고 너 새끼. 아진 새끼. 1인구야 소영 나가인구아 씨발. 얼굴 나 여덟 사람. 할까? 아 호커도 호커도 호커 살만하거든. 진짜 할만하거든요 이제 다다다다. 킹만에 시작한다. 아한 번만요. 아 우리 뭐야? 멜시 잘한다. 멜 멜시가 팔아 살렸어. 멜크린 내 멜크린 살렸어. 메르스터 메르스터 돼 얘들아 한 번만 아 이거 이긴다 5대 일이다 아한 번만요 야나이스아아 아, 아. 아, 미쳤어 다 다행이네 뭔 너무 게 <웃음> 이긴 <것> 같아 <웃음> 아야 잘했고 게임도됐어아굴짱와아굴와